안녕하세요. 재즈기타리스트 방병조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도리안으로 측정해 본내 실력이 어디만큼 왔을까 테스트 시간인데요. C도리안, D도리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준비됐나요? you mm -hmm. 이번에는 보사나바로 한번 가볼까요? 이번에는 빠른 삼바로 한번 가보실까요?